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희흥씨 사랑의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장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심령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강력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강력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죠. 지금은 이 성령 시대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잘 모셔들어야 돼. 성령님을 내 마음 속에 잘 모셔들. 그분을 존경해야 돼. 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 우리가 예수님이 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보면 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하실 뿐이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충만하 그리고 예수님 바라봄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좀 세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좀 어,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은혜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그, 그, 우린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노래를 가끔 불렀어요 안아하 응? 서나 당신 생각 <웃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 시원합니다 은혜 받아 시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응?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가 무수할 게 없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가 좀 무섭지만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언제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어? 그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될줄 믿어 시원합니다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은 응?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생각해서 아버지 품속에 이렇게 있었던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냐 주님이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만사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우울증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울 예수 이름에 물질이 막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건이 열려라 열려라 예수 이름이 가장 이 세상에 많은 이름 중에 예수 이름이 가장 위대하신 이 남이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그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야야 서 있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응? 일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여러분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오늘 이 일을 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보음 10장 18절에 보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회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회할 자가 없으리라 이때 아멘좀 크게 주면 고맙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하는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 부르면 찬양 잔양, 그 찬양을 뜨겁.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한국계 의사가요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어? 찬양을 부르면 찬양도 이게 찬양도 그. 뭐 이런 찬호 에서 십자가 의일린 피로서 그대는 십기여 있는가 더러운 제에게 막 부드부들 떨면서 해. 아 오산이 여기는 찬양한데 그렇게 부두부들 떨어요 성령이 마음을 떨리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찬양을 부르지 않는 찬양 부르지 않고 그냥 인상 쓰고 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천배나 생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서지 맞신 거야 어? 오늘 찬양 볼때 면역력이 천배나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면 그냥 성령 받으라면 잠깐 불러봅시다 뜨겁게 면역력 생기게 성령받아라 성령받으라 성령받예수님이 말씀은 성령받으 너가 되려아면좀 세게 좀 고맙겠습니다 어, 울증도 요새 울증하는 요새 울증할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 울증도 찬양 뜨겁게 부르고 성령이 이맘면 울증도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도 물러갈 줄믿으시 더러운 영이 물러가야 돼 거지 영이 물러가야 돼 아이고 무새니 뭐나 되는 게 없어요. 아, 그러면서 그런, 그런 분들 계시. 아이고 보셔그 영들이 그 영들 악한 영들이 안 되게 하는 거야. 응? 아멘. 악한 영들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 가져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살으면서 주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분강사님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아멘 좀 약하십니다. 어, 성령의 능력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누가 보음 응? 누가 복음 어, 16장 15절에, 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자는 정제를 받으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 너희 여분 존경스럽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이렇게 자, 다 이, 이 성산에 올라와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응? 할렐루야 세상하도 막, 심령이 막 떨려서 기도하는데. 어? 은혜 좀 주세요, 예수님. 어? 근데, 응? 근데 이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뱀과 장단을 밟으며, 저는 기도원 생활을 3년 했는데, 거기서 3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능력행하는, 어? 믿거나 말거나,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해야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성령의 능력일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시오 저는 삼각산에도 기도했고 하늘산에도 기도했고 응? 어? 그래서 제 별명이 장기도예요, 장기도.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원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냐? 비둘기처럼 임한 거야. 여러분 성령받으면요, 거칠 성격의 사람도 비둘기처럼 오나.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분도 있어요. 어? 아멘?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오나. 성령님은 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관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촤 내려와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세요. 발복 중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면, 여러분, 온유한 성령님을 받으시기 전합니다. 온유한 성령님을 받으시기 전합니다. 또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야. 불같은. 여러분, 불이 얼마나 셉니까? 불, 불같은. 그래서, 불결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그러니까 불같, 그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크 뭐든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 저는 40년 전에 기도원 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붕 강사로 나선 거예요. 불같은 성령.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불같은 성령이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크으. 어? 뒤집어버리는 거야 어? 마귀를 쫓아내고 심정을 뒤집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슈퍼 마음이 복잡하시죠 마음이 요새 코로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뭐도안 되고 또 코로나가 맨날 두렵고 근데 이 심수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어? 어? 마음이 샤, 마음이 샤 올려 마음에 오늘 마음이 시원하시면 아멘. 마음이 시원하시면 두손 한번 들고 아멘해 보자. 할렐루야. 마음이 샤막막 막 그냥 막 더위에 그 산속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의 토끼가 그, 그 산속에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막, 막, 성령의 생수에 보면, 막, 막, 밤이, 막,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막, 마음이 시원해져아 네. 알렐루야! 네.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생수 같은 성령에 보은 근심 걱정이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네. 마음이 시원해요 네. 밤이 시월해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어, 어. 입을 것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없는 사람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수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어디 가면 생수를 좀 마실 수 있을까? 어디가 샤하는 샤는 생수 같은 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디 가긴 어디가, 어디가? 오살리로 와야지. 아멘. 네. 그거 한 번만 벗어보죠. 여러분, 요한 보면 사장의 여러분, 수가생 여인이 예수님과 태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그 세상, 여러분, 세상 거 너무, 여러분, 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응? 세상 거 너무, 그 세상 썩은 물이야, 썩은 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이 맛은 여러분, 세상 막다고 피교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여서, 오늘 본문, 이, 누가 보금 여러분, 이 사장, 오늘 18장이면서 주님께서 주의 성,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역할 때, 성령님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우리는 성령을 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문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받으러 갈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예수님 혼자 그게, 혼자 그게 물리치면 돼지, 응? 물. 그냥 예수님도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 오살리 기도원 오늘 이 세계에 세계 비전 봉사협회 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성령님을 의성령꼭 경험해야 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성산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왔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아이고, 기도원에 가서 해결하자 내 병을 기도원에 가서 해결하자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하자 그러나 오늘 이따 말씀 듣고 에?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듣고 오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심이 임하시면 병만은 물러가고 근심은 물러가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이 이사야사 오늘 보면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난이라는 의 보세요.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거기 산상수운의 팔복이 나와, 팔복.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돌아가실 예수님으로 추합니다그 그래 천국은 지인도 하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그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내 문제를 주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돈이 해결하지 이런 생각 먹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0일 동안 혈류병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에, 옷자락에다 손만 닿으면 병이 날까라는 큰자란 마음으로 손을 다니까 예수의 님 능력이 거기에 빠져나간 거야. 응? 아멘?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아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겠어요?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어? 아멘?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세 한번 취해줘봐요. <웃음> 예수님. 내병좀 고쳐주고,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응?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님이 병만 좀 거두어주세요.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래고 해서 바디메 바디메오세요 바디메오 소경이야, 소경. 소경이 뭐 타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소경, 예수님이 소경도 고치고 예수님이 문두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는데 나 예수님을 예수님이 지나가면꽉 붙잡아 버려야지. 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 성의 불이 많은데 그 성의 불도 내가 꼭 받아야지 응?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데 그 불을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불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데 <웃음> 바디메오가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뭐 소리, 저기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기회를 기회를 자꾸 놓쳐마는데 오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해 주지만 성령이만 어떤 역사를. 오늘 여러분, 자, 저도 성령받고, 할렐루야. 근데, 저, 반면에 눈이,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막, 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갑 아, 깜짝 놀라야 돼. 어? 예수님이 지나가죠 기회가 있다다. 그러면 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능력 받으려면 예레미야 33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으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디메가 부르짖은 거예요 아멘 더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눈이 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 관계가 있잖아요 나 관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목사님 할테면 해보셔 내가 들어줄게요 이런 이런 분들이 저쪽 동네 가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할테면 해보셔 내가 들어줄게요 그러면 은혜를 못 봐도 그런데 응?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나를 좀 불쌍히 여기 주세요. 좀불쌍 아, 저는 참 어, 간증거리가 많은데 다윗이란 사람 예수여날좀 불쌍히 여기. 다윗이란 예수요. 날좀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 올려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왜 여기 성사로고니 마음은도. 여러분 고통도 예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다 알아요. 그걸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따 통성 기도할 때, 어? 최선을 오늘 주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응? 할렐루야! 그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제자들이 그런 거야, 제자. 그니까, 예수, 그니까, 오늘도 제, 제 삼자, 제 삼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제 당사자가 돼야 된다. 내가 오늘 성령받아야 될 이유, 할렐루야! 내가 문제 해결받아야 될 이유. 근데 제 3자 제자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선생님, 아이고 저기 저저바디면는 저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소리를 깩깩 치는데 보니세요. 왜 제자들은 제 3자.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어? 답답한 일 많잖아요. 어? 답 바디면은 답답한 거예요. 바디메는 여러분 답답해서 <웃음> 그 손을 따위 사자 선 예수여 어? 어? 나를 불쌍히 약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리 와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뭘 아이고, 아이고 깜깜해요 깜깜해 안 보여요 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던데 예수님이 말씀하 예수님이 말씀하세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예수님 말씀하 예수님이, 말씀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 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을 떴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 옛날에 임금이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어? 여봐라! 그러면 막 산천 초목이 빽빽! 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그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리포 4장 여러분, 어? 4장 1 6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누가 내게 능력 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우리 교회를 부 풍시켜 주시고 병마를 병마를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고 가난을 걷어내고 교회 충성할 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주의 종님 오셨으면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한국 강산을 성령의 불로 태워 성령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불을 끌어내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말씀 말씀이 안 믿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는 여러분 보세요 어,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어 기름 이게 성령 받는 거하고 기름 부은 거하고 달라요 요 단계까지 이 기름 부문은요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 기그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는 성령이 기름 부을 때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만 신약 시대는요. 누군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따라요 기름 부음의 받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두려움 마음이 없어져 버려. 요새 많이, 요새 많이 무섭죠이 혹시 내가 기도 온갔다. 혹시 코로나 걸린거 아니라. 예. 그러나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으면 두려운 마음이 떠나네요. 두려움 마음. 여러분 다위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외고 우 다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아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성령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두려워마, 물러가라! 맞아, 세게 한번 봐. 두려워마! 두려워마! 물러가라! 두려움이 병, 두려움이 병 마귀와 어르고병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맞고 그 촌부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서슬퍼는 대제상 앞에서 여러분 매를 맞아도 눈알을 깍지겠어. 눈알을 여러분 세상 정권의 누나 깜짝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 앞으로 이 이름을 다시 전하면 등짝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사진 옷이 펜다. 그러니까, 배드로가. 여보시오 사람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게 옳습니까? 배도는 성령의기름부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여자한테 받는 급히지 급히지 아니야 봤는데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의기름부을 받고 나타난 제사장도 무서워지 않아요 세상도 어? 무서워지 않냐 할렐루야 내 맞는 것도 무서지 않았어 아만히같 갇힌 것도 무서지않아서 이게 기름부 역사야 그래서 주인을 하려면 기름부 역사를받아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목사님은 받았어요 물어봐 목사님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안 받았으면 내가 왜 <웃음>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부 역사님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져 근심이 따라 근심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뭐 고기 먹고, 뭐, 뭐, 꽃등심 먹고, 뭐, 장어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게 살로 가지 않고요. 도구이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것이많 도다. 응? 어? 마음에 근심하자고 오늘 막, 아, 막 근심 때문에 막하하하 근심 근심, 을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하하하하하요 사람, 다윗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한하하하하하고 걸려다 하하하 쫄아? 서안하아서 응? 안하아서요 어떻게 안하아 어 광도 쫄고 장군 도 쫄고 군사도 쫄고 쫄기도 쫄데다 위시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딱 가줘.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부 기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기름 부 오늘 기오늘 이렇게 기도가 약하니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참, 기름붐의 역사가 참, 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전부 사라집면요 그러면 사람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기름붐이. 그래서 기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름붐의 역사가 나나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일단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시원해져. 오늘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응? 시원해져요? 성령이 기름붐서 일단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 마음 막 뜨거워져. 응? 내가 뭐든지 할것 같아. 뭐든지 어? 목사님 뭐든지 맡게만 주세요. 내가 다, 다 해줄게요. 네. 어, 불 같은 성녀. 그러면서요 예, 온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궁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요 이게 예, 팔복 중에요. 자, 요 중요한 거요 궁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 기도는 힘이 하고 불 받았다고 팔짝팔짝 뛰면서요. 그러면서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장애인들을 저리가 이러면 안돼 궁의적인 마음이 왔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 궁의의 불쌍이야 궁의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의의 역임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궁의의 역이죠 우리가 남을 궁의의 역일 때 어? 예수님이 우리를 궁의 이놈 두고 보자 그러면 우리 끝난 거야 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놈 두고 보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이고, 그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붕이 하는 바쁘잖아요. 내난막내 종이 붕이하느라고 얼마나 저도 사실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 어, 그래서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 주님께서 그 한마디에 그냥 힘이 팍. 할렐루야자 응? 응? 그래서 여러분 자동 이자 자동장 이장님은 요일. 더위 잡은 요일사에, 내가 말이래, 말이래 남종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말세에 대한 남종가, 이런 에게 성령을 보여주리라. 지금 말씀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어? 그런데 왜그 다음에 오는 성령의 기름붐의 역사가 박쳐주면 세상을 팍 뒤집어 버리는 거야. 어? 성령받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 왜 아멘. 안해 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다, 다, 다, 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게거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봐요. 중요한 잡으세요. 그러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포 포로 된 자에게 근데 사실 내가 목사님 뭐 내가 포로예요. 나자유인나 마음대로 살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포로 된 자가 막 영적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뭐가 막 이게 포로자 우리는요. 그 육에서 오마서 팔장 보세요. 자, 넘마서 팔장 1절에 어, 글그리 안에 그 손에서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생활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생활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삼 요한복음 삼십오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없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는 원래 조용해야 돼요. 성령 임하면 저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조용해요. 그냥 그 성령이 기름 같아서요. 성령 임하면 교회가 성령 이 임하면요. 성령 기를 가서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여기 이만 개 엔진이 붙어서 저 뭐야 이저 기름을 으무 돌아가요. 부딪힘이 없어. 어,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 자동차 오일이 없으면 막, 쨍쨍쨍 <웃음> 소리 나요. 오일이 없으면요. 어, 근데, 어, 오일을 넣으면, 요, <웃음> 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기름 무늬 역사되면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리가 안 나, 요 소리가 안 나고, 으르르 <웃음>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 성령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이 밤에 오늘 주님 따서 주님, 주님 주님, 나에게도 성령님의 기름, 기름을 기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자 그래서 포로된 자 포로된 자자 그래서 이걸 팍 끊어내버려야 돼 어둠을 걷어내고 성령의 능력 받고 어둠을 걷어내고 결박을 팍 끊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말락기 말라키 사장 이제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겐 자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겐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망아제가왜안 갈라 저는 이런 생활을 한 50년 했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도 교회를 다녀도 한숨 나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었고 풍에도 기쁨이 없고. 근데 까만면 이게 뭐냐면 결박이 묶여 있는 거야. 결박을 풀 내가 결박을 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데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송아지가요. 어? 시, 시골에 송아지가요. 조금 자라면요. 이 쌀이 쌀이로 싸리 송아지 이게 코를 뛰어 코를 이렇게. 아세요? 코를 이렇게 송아지가 코를 이렇게 딱껴어 가지고 이 코를 껴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끈을 묶으려면, 송아지 입장에서는 코가 끼니까 어때요? 응? 어?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서, 소, 송아지, 그게 결, 그게, 그게 여러분, 포, 그, 그니까,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이, 그냥 이, 이 곱비가 끊어져 버렸어. 끊어지면, 송아지가, 내가, 송아지가 곱비가 끊어지니까, 깡총깡총깡총총, 깡총 그게 잘 깡총깡총 뛰면서 마당을 팔짝팔짝 팔짝 이게 영적으로 잘 보세요. 마당으로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나자요 어떤 내 너자요 어떤 내. 응?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결박을 딱 해서 쫙 눌러놓으면. 세상 살맛 안 나요. 막 우울이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하고, 성경만 상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 왜 어? 이게 묶여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짜증나. 봐.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왜 이렇게 기냐? 30분 넘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1분 넘었네. 내가 재직했대, 꼭 얘기해야지. <웃음> 여러분들은 이게 묶여있는 분들이야. 그러분 근데 이 묶여 푸는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요 좀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 받아서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 있는 분두손들고좀하 해주세요 병마야 물러가라 이신에게 잡혀봐요 기분 더러워요 목사님은 잡혀봤어요? <웃음> 제가요참 고난 권한, 제가 고난 그러면 고난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다 됐다 자 그래서요 맞아요 자 이제 분 말씀하실게요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응?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영적 눈을 영적 눈을 열고 영적 눈을 열고, 영, 오늘 이 결박을 끊어야 돼. 어? 오늘 성령의 기름부여가 살아서 수십 년 동안 묶여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못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내가 영상 왔는데, 너, 너, 여덟 살 때,